이 닭은발이, 휴휴무근지고이뭉이들잖아 네. 어, 10kg인데, 나나. 그, 일반 소비자분가 잘 모르시는데 이게 묵은 게나.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9월 1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점포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입니다 이번 추석 휴무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휴무고요 소매점은 정상 영업합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b 1 1번킹고수산에 왔고요 어, 대구는 n e We are Degon is Hangsha. You can tell Jarangot. Koy 7 네. 네, 숭어도 가격이 좀 많이 예, 떨어진 편이에요. 빵어 네, 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어는큰 것들은 이 25,500원. 그리고 작은 거 2.5에서 2.6씩 나오는 것들 2만 0 네, 그 다음 차주 고전 C7번 대원소산이고요. 네, 오늘 단새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거만 오늘 시장 여덟 장인가 어제 5만 원나갔 이거는 1 8 0원 머리. 이거는 1 0원 네, 금태 가격 여전히 좋습니다. 삼치도 가격이 계속해서 괜찮아요 옥돔도 지난주하고 가격이 좀 비슷한 편이고요 한치가 10만원 일본은 삼천포에서 나오는 한치 예요제주도권은 여전히 비싸게 나가는데 이거는 삼천포포 삼천포? 네, 비육, 시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어, 여기도 이제 금태가 요즘 가격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금태는 이제 횟감으로 쓰실 때는 좀큰 거로 해서 좀 기름기가 좀 있는 걸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황동.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뱅꼬돔이란 말도 있고요. 옥돔인데 사이즈가 살짝 작긴 한데 선도가 엄청 좋아요. 영어 가격이 조금 요새 좀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작은 것들은 좀 저렴하거든요. 피문어 가격도 좀 올랐는데 요거 말고 뒤에 보면 이제 작은 것들 나와요. 그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호세우인데 중간중간 닭새우들이 들어가 있어요. 골뱅이 가격은 이제 비슷비슷한 편이고요. 단새우인데 저인망이 지금 6만원, 통발이 11만원이거든요. 가격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오른 상황이고요 물량이 많이 없다고 하네요 지난주 이어서 주삼치가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청어는 엄청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활민어인데 이거 키로 35,000원이에요 1 0 k g 짜린데 저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돼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이제 9월 중순 전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제 중순이 넘어가면 살도 좀 빠지고 좀 맛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에 다시 또 맛이 좋아집니다 흑점줄장갱이는 가격대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자바리가 있는데 이거 중국산 대왕 자바리 아니고요 진짜 자바리 양식이 된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산이고요 키로에 4만원 판매가 됐습니다 감성돈 자연산 그리고 병어돔이라고 하는 커다란 무전매가리도 볼수 있었어요 자 B5번 신의주산으로 왔고요 이제 꽃게를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꽃게를 많이 판매를 합니다 워낙 요새 물량이 많거든요 2kg대가 18,000원 18,000원 3kg대가 2만원 제주광어 2kg, 목에 18,000원. 제주광어 2kg 중반 19,000원. 병어돔은 18,000원. 히마지 1kg 초반 28,000원. 제주광어 2kg 후반 2만 원. 국산 양식 탈출돔이 1kg 중반짜리 15,000원. 탈출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산이라고 들어왔는데 색이 양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양식장에서 탈출한 도미 있거나 라는 그런 추측을 해본 겁니다. 자,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연어는 지난주보다는 1,000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건 능성어예요. 아까 봤던 자바리하고는 조금 모양새가 좀 틀립니다. 무늬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흑점조장갱이 요새 요것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거의 시승 끝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 병어도 굉장히 저렴한 생선인데 요새 중국산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좀 오른 편이에요. 그리고 제빵어도 물량이 조금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농어는 이제 28,000원. 계속해서 농어는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제 제주산 광어고요. 이거는 2kg짜리, kg 2만 원. 그러니까 완도하고 이제 제주하고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와, 그 비교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돔 이제 2kg짜리는 2만 원 정도. 오랜만에 숭어들이 좀 가격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킬로 6천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전어가 가격이 비싼데 전어는 날씨에 따라서 가격이 아주 크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기도 해요. 오히려 더 맛있는 안꽃게인데 이제 묵은꽃게라고 그러니까 하죠. 네. 저거는 이제 살이 괜찮습니다. 야,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탕용 어, 미너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근데 청어가 정말 비싸요 아까 전에도말씀드렸는데 가격이 똑같죠 33,000원 네 이제 C6번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아, 여기 이제 광어 완도산 이제 키로 27,000원 그러니까 완도는 3키로 짜리가 보통 27,000원 28,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돌돔이 있는데, 돌돔 가격도 늘 비슷해요. 1kg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7만원, 위로 올라가면 8만원. 이렇게 시세가 됩니다. 참돔은 3kg짜리가 뭐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2만원에서 23,000원 2만 만그 사이가 되고요. 제빵어는 거의 다 비슷해요. 가격대가. 네, 천어, 이제 22,000원. 이러다가 갑자기 물량 확 들어오면은 가격이 뭐 4,000원, 1,000원, 뭐 3,000원, 4,000원 막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무전메가리도 가격이 좀오른 편이에요. 네, 민원은 가격대가 괜찮죠? 36kg짜리인데 33,000원. 한참 비쌀 때보다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한 중짜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자 이제 광어는 이제 28,000원, 뭐 제주도도 뭐 24,000원, 뭐요 정도 가격은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농어하고 참돔이 문제인데 이제 농어는 계속해서 가격이 28,000원, 거의 3만 원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참돔은 뭐 이제 2만 원대 초반, 요 정도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강류 경매장으로 왔어요. 어, 오늘 물량을 보면 대게가 조금 1.7톤 정도 됐고, 지금 꽃게가 5.5톤이 들어왔어요. 왕개는 거의 요새 뭐 물량이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밑에 노란색 숫자가 있죠. 거의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막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게는 한동안 물건이 계속 없었다가 요새 들어왔는데 그래도 가격이 됐어요. 고가가 6만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꽃게가 좀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네, 꽃게도 물량이 확 들어오면은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네, 보통 한 요정도 선한 2만원 선 2만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 작은 것들은 조금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망에 1 0 k g 거든요 네, 보통 한 13만원, 15만원짜리가 중대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네, 18만원. 네, 추워지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만큼 맛도 듭니다. 자, 이제 소매점인 믿음수산으로 왔어요. 대개는 이제 킬로당 단가 63,000원 어, 이렇게 시세가 돼서 많이 올랐죠? 자 꽃게 사이즈 좋죠. 이게대짜예요이거한 500g 6을 네. 거에요. 이대짜가대짜가 되면 몇 마리 돼? 10kg가 몇 마리 나면2 2마리 25마리 이게 5마리가 2kg고 보 오늘은 얼마씩이에요? 다리 안 짜린 거 이거는 조금 가격이 18,000원짜리고 저는 2만원짜리요 같은 대자라도 조금씩 컨디션이 좀 달라요. 그래도, 그래도 지금 똑같아 이걸로, 보이죠 랍스터도. 요는 만원 파는 거고, 네 근데 가격이 두배 차이가 두 나요. 이거는 이거안좋 이거는 좋아게안 좋아. 음. 요거는 그래도 좋은 거고. 네네 네. 전화가 요 다리는 얼마씩? 다리도, 다리도 하겠지 28,000원 4개가 비싸니까 다리도 비싸요 자미음투산에는 밴드가 있어요 여기 매일 시세가 올라오니까 참고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낮에 방문해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 물어보시고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찜,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뭐 그런 것들 예약다 가능해요 아, 이렇게 주고갖고 어, 이게 산 건데 마이 충고해가지 멍이 들잖아요. 아, 네. 지금 이 어머니가 이, 이 장이 네. 멍이 들으면 음 장이 그냥... 흘러요. 그래서 저런 거잘 보셔야 돼요. 자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영업시간이 경매장과 동일합니다. 아,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 가능해요. 서 20% 할인 가능하고요. 여기 전체적인 가격 요새 가격은 지난주 보다는 좀큰 것들이 좀가격이 올랐어요 중간 것들은 좀 가격이 좀 비슷한 편이고요 작은 것들도 올랐서요자 이제 페류보러 왔습니다 전복 12미짜리 키로 28,000원 였고요 소라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보다 거의 한 15,000원 2만원 정도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있죠. 좀 홍합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식감이에요. 뭐만둥이 모시조개 뭐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마조개가 요새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새우는. 이제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는 왜 이렇게 싸?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라고 어, 하지 마시고요. 크기를 조금 비교를 하셔가지고 아 이래서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낙지는 요새 많이 비쌉니다. 시9번 아, 아, 초이스산으로 아. 아. 왔어요. 네. 500g짜리 다섯 마리 물건이에요. 요거는 한 짝에 지금 7만 원. 7만 원. 요거는 지금 1 0 마리 300g짜리 물건이에요. 요거는 지금 한 짝에 지금 5만 원 보시고요. 얼마요? 5만 원. 5만 원. 네. 요거는 한 짝에 지금 18만 원 보시면 되고. 8 마리 물건이에요. 요거 한 짝에 지금 요거는 21만 원. 20이랑 500g짜리 10마리 요거 한자리 15만원 15만원 450g짜리 예. 11만원 1 2만원 400g짜리 요거 한 장에 8만원 보시고요 8만 예. 350g짜리 한자거 6만 5천원 보시면 돼요 6만 5천원 2만원 5만, 원, 5만 원. 5천원 보시고요 5만 5천원이야 한 장에 아무거나 1 5천원 이게 800에서 900g 담아와요 지방에서 올라올 때 요거는 이제 빼꼬동 연재동이라 불러요 요거 한 장에 요거는 가격이 15만 원. 15만 원. 태는 우선은 4마리가 2만 원. 4마리가 인가. 아한에 2만 2,000원이고요. 만0원 네. 4마리 한 짤이면 4만 5,000원 더. 만0원병원는 네, 조금 비싼 편이고요. 정갱이는 가격이 아직까지 괜찮고 금태도 괜찮아요. 0 0 0원0 0원2에0 0원0 0원 문어. 문어 에만2 0원 네. 문어 가격 많이 올랐어요. 5종원 25믹 3만원 3만원 민어 킬로에 1만 8천원 1만 7천원 1만 8천원 갈치 얼마지 5만 8천원 네. 갈치는 58, 여전히 가격이 괜찮은 편이고요2 000, 병어가 아, 낙지 3만 9천원 네, 낙지 30, 굉장히 비싸죠 근데 선도는 엄청 좋은거 같아요 22, 문어가 얼마전만 해도 3만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고등어 4마리 15,000원 홍게 한상자 15,000원 홍게는 수요를 저기 약간 복불복인 것 같아요 돌뱅이 한상자 3만원 그 다음에 서대요 서대 큐로에 12,000원 그리고 간제미는요간제미1마리 10마리에 3만원 우리 거한 마리 3만 5천원 한 마리에 만 5천원 1 4만 영남아기로 왔습니다 열마리씩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자, 강원도 횟감가자미 만원, 수0마리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홍만천원이만우이만천원 재구라서 이만0천원원 재구라서 구라서만원 재구라서 이만우천원, 재구만원그원 잘 자란 것들은 좀 저렴해요. 2 0마리 치고는 이거 이제 강원도 가격도 엄청 오징어 엄청 저렴하고 예. 4 5 0 0원 자, 갈치 오늘 경매가가 6만 원 나왔거든. 그냥 음. 네, 6만 원. 전부 다 6만 원. 어, 저거 이제 큰거5 0 0짜만 음. 원. 12만 원. 요거는 몇 3.5, 3.5, 네, 350g 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g 짜리는 제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그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